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법, 한동훈은 예산인물이 아니라는 것쯤은 그들 눈에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한 팬덤을 갖게 되는 경우 그의 한마디 한마디 언어적 텍스트에서부터 사진에 찍힌 외모일이기까지 그의 모든 것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이는 인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그의 출근길 패션이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헌의 머리는 혹시 가발이 아닐까? 어쩜 저리도 수치 많을까? 목에 맨 스카프도 너무 멋있다. 저 스카프는 얼마짜리일까? 칼같이 주름 잡힌 저 바지, 저 가방의 브랜드는 뭘까? 오, 저 반질반질하게 닦인 구두도 멋지다. 그의 모든 것이 대중의 관심사가 됩니다. 일부러 밑창이 떨어진 구두나 운동화를 가식적으로 신고 다니던 좌파운동권 정치인들의 사진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은 옷과 광택이 나는 구두는 그것이 얼마짜리냐를 떠나서 그 자체로 저 사람은 왠지 일처리도 저렇게 깔끔하게 할것 같아 보이고 옷을 저렇게 흠잡을데 없이 잘 입는 모습으로 미뤄봐 자기관리에도 완전 철저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왠지 한동훈은 굉장히 반듯한 사람일 것 같다. 지금 한동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장난 아닙니다. 한동훈 후보자, 그를 죽도록 미워하면서 그의 이런 인기까지도 심하게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제는 이재명 추종자들이 지도부를 장악해서 이재명의 소굴이 돼버린 민주당 그쪽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가진 것이 단지 외모 뿐이었다면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발광 비슷한 것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동훈에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지금 전 알릴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검찰 내에서도 천재로 통했다고 합니다. 자로 잰 듯이 정확하고 깔끔한 일 솜씨로 검사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2003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구속 2005년 현대자동차그룹 정문구 회장의 구속 2017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구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동훈 검사하면 재계저승사자 재벌저격수 같은 별명으로 불려졌는데재벌가의 법률팀과의 치열한 법리 싸움에서도 거의 밀린 적이 없었다는 것은 그를 따라다니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붙은 또 하나의 별명은 조선제일검 이른바 검사로서 서울지검 특수통 이라는 엘리트코스를 밟았고 문정권 들어서 이른바 적폐수사를 총괄하면서 출중한 수사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까지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계속 꽃길을 걸었던 그에게 어느 날 거짓말처럼 모진 시련이 닥쳤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부터 한동원은 총 4번에 네 걸친 좌천을 당하게 됩니다. 불과 몇개월 만에 세차례씩이나 이 발령지에서 저 발령지로 또 다른 발령지로 쫓겨나는 등 검찰 사상 유례가 없는 모욕적인 좌천을 겪었던 것인데 사실상 옷을 벗으라는 상부의 압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을 덮었다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다. 사냥개를 원한다면 나를 쓰지를 말았어야지. 나는 정권의 사냥개가 아니다.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네번의 좌천을 겪은 공무원의 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결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의 내면에 자리한 바위같은 단단함이 결코 그를 좌절하게 하거나 기죽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관하던 윤석열 총장의 말과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모진 압박을 당하면서도 이처럼 위풍당당했고 권력의 압박을 당하면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고 간결하고 예리했습니다 심지어 필요에 따라 공격적인 말을 할 때조차도 그 논리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워딩 때문에 민주당의 내놓으라 하는 의원들조차도 감히 토를 달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유시민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했던 발언은 특히 문재인과 운동권 자파 정치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았던 것인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유시민이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수사면 안되는 초법적인 특권계급인 양 행동했다 권력이 물나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여왔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서슬퍼런 발언을 했던 공무원 그가 바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 한동훈인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당 인사들은 한동훈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에게서 리틀 윤석열이 보인다 이것은 민주당에게는 마치 악몽 을 꾸고 있는 듯한 것이었으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는 말이 달리 나온 말이 아니죠. 그들의 눈에 한동훈은 속된 말로 예산놈이 아니게 보였을 것이 틀림 없습니다. 민주당 운동권 사람들이 입만 열면 사람중심이니 공정이니 정인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 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한동훈에 관한 놀라운 음모를 짜고 있는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상 행동에 옮길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데 지금부터 그 음모의 실체와 그 타당성 있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시사이달를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진행중인 음모는 두가지입니다. 결론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두가지 음모는 그 뿌리가 상당히 노출된 상태라서 예민한 관찰력을 가진 분이라면 그 전모가 어느정도 보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한가지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검수안박 검사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 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자기네 핵심 인사들의 죄를 덮고 그들을 감옥 보내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만드는 방탄법안이라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업무 하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즉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민주당 사람들의 움직임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것과는 그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다름아니라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에게 요구한 자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들이 미리 어떤 결론 을 내놓고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결코 무리 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의 개수가 무려 1090건에 이른다는 것인데 이것을 과거 총리 후보자들과 비교해 본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표에 나오는 내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총리들 3명의 청원에 당시 자료 요청 건수인데요. 이낙연 총리의 경우 319건이고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 는2 5 0건에 자료 제출 비율은 52%. 김부겸 현 총리의 경우는 347건의 자료 제출률은 84%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1090건이나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들에 비해서 서너 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들의 면면을 보자면 총리의 능력을 검증하고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는 자료라고 보기가 어려운 대단히 억지스러운 요구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첫째, 1982년부터 1997년까지 한덕수 총리가 공직에서 다녔던 모든 출장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두 번째 최근 10년 동안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체를 뽑아오라는 요구 세 번째 최근 20년 동안의 가족 전체의 공항 면세품 구입 목록 일체를 가져오라는 요구 네번째, 40년 전인 1982년에 고인이 되버린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가져오라는 요구 다섯번째, 지난 50년 동안 에 한덕수 총리가 받아온 번급 내역 전체를 가져오라는 요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090건이라는 터무니없이 무리한 자료의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민주당은 한덕수를 낙마시키기로 이미 작정하고서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을 가능성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는 국회 제구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이라야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국힘당 단독으로는 과반수 확보가 불가능해서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총리 인준조차도 할수 없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어쩌면 한독수 가 아니고 한동훈일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정리하자면 첫째 어떻게든 그가 문재인 이재명의 범죄를 밝혀내고 사법처리하는 일에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 두번째 그가 장차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성장해서 결국 이재명을 밟고 올라서서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을 목표를 좌절시킬 인물이 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이 두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들이 행여 청문회에서 한동훈의 말발에 쳐발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또한 이것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스타로 발돋둠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법 한동훈은 예산인물 이 아니라는 것쯤은 그들 눈에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헌법 제94조는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못 받으면 결국 행정각부의 장관 재청 자체가 안되고 결국 한동훈의 법무장관 임명도 표류될 수 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이 임명돼서 정부의 일을 추진하지도 못하는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됩니다. 설마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 겠나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이겠지만 문재인이 상식적이었는지 이재명이 상식적인 사람이었는지 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민주당의 관점에서 검수한박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낙마까지 포함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한동훈이 없어져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검수한박을 처리하고 나면 6.1 지방선거 분위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털면 면제 안 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5월 내내 끌고 가서 6.1 지방선거에까지 장관후보자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들딸에 대한 입시관련 공격거리들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검수한박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한 사실은 묻혀버리게 되고 청문회에서 드러난 장관후보자들의 각종 비리의 의혹들만 크게 부각되면서 이것으로 민심을 자극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청문회 전국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작전이 먹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래저래 국민의힘당과 새로 탄생할 윤석열 정부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력과 돌파력이 첫 시작부터 가혹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치원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